우리는 왜 화를 내는 걸까?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걸까?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시기, 절망, 미움, 두려움 등은 모두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이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독을 하나로 묶은 것이 화라 했다. 다시 말해 화는 세상 모든 독성의 패키지인 것이다. 그러니 마음속에 화가 있으면 그 독성 탓에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화는 평상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 그러다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갑작스레 마음 한가득 퍼진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도 화에 자유롭지 못하다.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오늘 베트남 출신 승려이자 평화 운동가로 전 세계인의 정신적 스승인 틱낙한 스님의 화 라는 책 준비했습니다. 국내에 소개된 스님의 책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2002년에 출간된 화는 출간 당시 베스트셀러로 꼽히며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님은 베트남 전쟁 당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세계를 돌며 전쟁을 반대하는 연설과 평화운동을 이끌었는데요. 이 때문에 베트남 정부 박해를 피해서 80년대 초 프랑스로 망명을 했고 보르도 지방의 수행 공동체인 플럼 빌리지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명상 수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초 스님은 열반하셨지만 여전히 플럼 빌리지는 전세계 사람들이 찾는 대표적인 치유의 공간이 되었죠. 이 책은 두 가지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화좀안 내고 살수 없을까 눈 돌리면 화나는 것 투성이다 감정을 추스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화내는 것도 습관이다. 그 연결고리를 끌어라. 속이 시원하려면 반드시 화해해야 한다. 그리고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즉, 화에 대한 정의와 화가 나는 이유 그리고 화를 좀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 책에서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답답할 때면 이 책을 꺼내어 읽어보고요. 좋은 글귀들을 써보면서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모모의 북살롱, 틱낙한 스님의 화 함께 하시면서 조금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나보시죠. 성난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보라 화가 치밀 때마다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아라. 화가 났을 때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남에게 보여주기도 민망한 꼴이 된다. 수백 개의 안면 근육이 극도로 긴장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붉그락 푸르락 잔뜩 화가 난 얼굴은 보는 이로 하여금 더러 겁이 나게 한다. 마치 터지기 직전인 폭탄처럼 말이다. 화가 난 얼굴은 타인에게 위협적인 것은 물론 스스로에게도 매우 흉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화가 몹시 났을 때는 얼른 거울을 보는 것이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유익하다. 그것은 자각을 일깨우는 종소리와도 같다. 그렇게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면 그 얼굴을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동기가 유발된다. 어떻게 하면 얼굴을 바꿀 수 있는지는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 그저 평안하고 침착하게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기만 하면 된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차분하게 숨을 들이쉬고 미소를 지으면서 숨을 내쉬기만 하면 이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화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이지만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요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화는 근육을 긴장시키지만 미소는 그 긴장을 풀어준다.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고 웃으려 애쓰면 근육이 이완되고 화가 사그라 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미소는 우리 몸 안에서 자각의 에너지가 생성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화를 스스로 끌어안고 보듬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화는 마치 우는 아기와 같다. 아기가 우는 것은 무엇인가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일 것이다. 그래서 얼른 달려와 해결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화라는 아기의 어머니다. 의식적인 호흡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아기를 품에 안고 어르는 어머니의 에너지가 생긴다. 화를 품에 끌어안은 채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기는 이내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식물은 햇빛에서 영향을 얻는다. 식물은 햇빛에 민감하다. 햇빛의 품에 안긴 식물은 반드시 변화한다. 꽃은 이른 아침에는 꽃잎을 꼭 닦고 있다. 그러다 해가 떠서 햇빛이 꽃을 감싸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 햇빛은 광자라고 불리는 작은 밀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광자가 천천히 꽃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을 가득 채우면 꽃은 더는 감당할 수 없어서 마침내 꽃잎을 벌린다. 모든 정신적, 생리적인 작용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각에 매우 민감하다. 자신의 몸을 자각하고 있을 때는 그 몸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화와 절망을 자각하고 있을 때 그 화와 좌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부처의 가르침과 우리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자각의 에너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화는 꽃과도 같은 것이다. 처음에는 화의 본성을 다시 말해서 화가 일어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자각의 에너지로 화를 감싸앉는 법을 배우고 나면 화라는 꽃이 봉오리를 터뜨리게 된다.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거나 보행명상을 하면 자각의 에너지가 일어나 화를 감싸앉는다. 그렇게 10분이나 20분쯤 지나면 화가 그 속을 드러내 보일 것이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감정을 추스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화라는 꽃이 봉오리를 열게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동안 자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감자를 삶는 것과도 같다. 감자를 삶기 위해서는 감자를 냄비에 넣고 뚜껑을 덮고 불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나 아주 센 불이라 하더라도 5분만에 꺼버리면 감자가 익지 않는다. 충분히 익히려면 적어도 15분이나 20분 정도는 가열해야 한다. 그런 후 냄비 뚜껑을 열면 잘 익은 감자의 향기로운 냄새가 피어날 것이다. 화도 감자와 마찬가지다.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익혀야 한다. 처음에는 화도 날감자와 같다. 우리는 날감자를 그대로 먹지 않는다. 화는 우리가 즐길 만한 것이 아니지만 잘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다시 말해 감자를 익히듯이 잘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이해와 애정이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할 것이다. 누구나 화라는 쓰레기를 애정이라는 꽃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 대다수는 불과 15분 안에 이 일을 해낼 것이다. 그 비결은 호흡과 보행, 즉늘 자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각의 에너지가 발생해서 화를 감싸 안게 된다. 우리는 화를 그윽한 마음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 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보살필 수 있다는 것,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상대방이 가진 나쁜 씨앗보다는 좋은 씨앗을 보라. 우리는 물을 골라서 주기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여보,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생각한다면 제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씨앗들에게 날마다 물을 주지 마세요. 당신이 그러면 나는 틀림없이 불행해질 거고 내가 불행해지면 당신도 결국 불행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 제발 내 편협한 마음과 짜증과 절망의 씨앗에 물을 주지 마세요. 나도 당신의 그 씨앗들에는 물을 주지 않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도 부정적인 씨앗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에 물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그러면 당신이 불행해질 거고 나도 따라서 불행해질 테니까 사랑과 연민과 이해 같은 당신의 마음 속 긍정적인 씨앗들에게만 물을 주겠습니다. 플럼빌리지 사람들은 이것을 물을 골라서 주기라고 부른다. 쉽게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화의 씨앗에 오랫동안 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 씨앗에 물이 뿌려지도록 스스로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는 좋은 씨앗에만 물을 주기로 주위 사람들과 협정을 맺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련을 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호해 줄수 없다. 화를 감싸 안고 잘 보살필 때 우리는 평온함을 얻는다. 화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수많은 깨달음을 얻는다. 맨 먼저 깨닫는 것은 우리 안에 화의 씨앗이 너무 크게 자랐으며 그것이 불행의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타인은 부차적인 원인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타인은 결코 우리에게 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아니다. 지속해서 깊이 성찰하면 우리는 타인도 커다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늘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감당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것을 끌어안아서 변화시키는 방법도 모른다. 그러므로 날이 갈수록 그는 더욱 고통스러워진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도운 적이 없다. 물을 골라서 주기를 실천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그의 안에 들어있는 긍정적인 씨앗들을 골라서 물을 주면 그는 내일부터는 전혀 딴 사람이 될 것이다 물을 골라서 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고작 한 시간만 수련해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타인의 마음속에 있는 꽃씨에 한 시간만 물을 주어도 꽃이 피어날 것이다 몇년전 보르도 지방에 사는 한 부부가 플럼 빌리지에 와서 법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우리는 석가탄신일 행사를 치르고 있었고 내가 설법을 했다. 나는 물을 골라서 주기에 관해 얘기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나는 그 부부 중에서 아내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법회가 끝난 다음 나는 그녀의 남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당신의 꽃이 지금 물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대뜸 알아들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인 씨앗들에게 물을 뿌려주기 시작했다. 그들의 집까지는 고작 한 시간.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의 얼굴이 참으로 밝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그런 엄마 얼굴을 본건 까마득한 옛날의 기억 속 뿐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 속에는 좋은 씨앗이 수없이 많았지만 남편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그 씨앗에 물을 주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부정적인 씨앗만을 골라서 물을 주어왔다. 그는 그동안 아내의 마음 속에 있는 긍정적인 씨앗에 물을 줄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능력은 충분했지만 알지 못했던 것뿐이다. 그에게는 동기를 부여해줄 스승이 필요했다.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동기들이 필요한 것이다. 화는 보살핌을 간절히 바라는 아기다. 화를 감싸안기 위해서 우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도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어머니는 당연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기를 달래러 간다. 맛있는 스프가 거의 다 되어가던 참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어머니는 먼저 아기를 들어올려 품에 앉는다. 그러면 어머니의 에너지가 아기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달른다 어머니가 나타났다는 것은 아기에게는 꽃이 햇빛을 만난 것과 다름이 없다. 어머니의 마음에는 온정과 관심과 자애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서 화가 차오를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던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돌아가서 화라고 하는 아기를 달래는 것이다. 아기를 달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어린 시절 몸에서 열이 나던 때를 기억해보자. 누군가가 약을 먹여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다만 어머니가 와서 이마에 손을 얹어 주었을 때야 비로소 열이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던가. 그 기분 어머니의 손이 마치 여신의 손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 어머니의 손이 바로 나 자신의 손이다. 나의 손을 나의 이마에 얹으면 그 손이 곧 어머니의 손이란 것을 느끼게 되고 어머니의 사랑과 자의 에너지와 똑같은 에너지를 내 스스로 느끼게 된다. 아기를 의식적으로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는 아기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이내 알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준다. 아기의 몸에 열이 있으면 열을 식히는 약을 먹이고 배가 고파서 울었다면 따뜻한 우유를 먹인다. 우리도 그 어머니처럼 해야 한다. 화라는 우리의 아기를 의식적으로 품에 안고서 달래야 한다. 의식적인 호흡과 보행은 화를 잠재우는 자장가다. 어머니의 사랑의 에너지가 아기의 아픔의 에너지를 사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각의 에너지가 화의 에너지를 삭혀줄 것이다. 호흡과 미소와 보행명상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몸에 익히면 5분이나 10분이나 15분 안에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다.